걔네 둘은 네. 어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네. 고배 법칙이 A랑 B가 동시에 네.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네. <웃음> 상이랑 하이는 이렇게. 선택을 한 번에 같이 할수 있으니까. 네. 곱하기를 해줘서 20이 돼요. 아, 그렇구나. 이 동시에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거죠? 시간이 아니고. 네. 선택이. 아, 선택. 어, 아, 그렇네요. 여기서 이제 하나 걸고, 여기서 이제 하나 어. 고 이제 동시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막 곱해버리는 거구나. 네. 아 그렇군요. 어, 매우 이 얘가 깔끔해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. <웃음> 아유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.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가드 2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